가족과 국수를 먹는 꿈. 가정이 화목해지는 예지 몸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국물이 없는 국수를 먹는 꿈. 내 자신이 추진 중인 일에 어려움과 장애가 생기게 될 꿈입니다. 국수 국물을 마시는 꿈.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행재가 생기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국수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하게 느껴지는 꿈. 조만간 투자나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보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투자나 사업으로 많은 이익을 볼수 있다고 하니 좋은 꿈입니다. 국수 대접하는 꿈. 꿈에서 곡수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단합을 위한 노력으로 대접받는 사람의 도움 덕에 단체 화합과 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곡수 먹다가 체하는 꿈 실제로 위장병이 생기거나 소화기관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곡수 보는 꿈내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수명이 길어지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꿈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꿈입니다. 곡수 뽑는 꿈 내가 진행 중인 일과 사업이 모두 잘 풀리고 금전운도 따르게 될 꿈입니다. 국수 씻는 꿈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국수 라면 등의 면 종류를 먹는 꿈 명예가 나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될 진조를 의미한다. 국수가 가득한 꿈 국수는 기본적으로 길한 대상입니다. 그냥 국수건 삶은 국수건 꿈에 국수가 가득하다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재물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국수가 앞에 있는데 먹지 못하는 꿈 자신이 계획한 일이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국수나 자장면, 라면 등을 먹은 꿈 위장병이나 이질, 설사, 감기, 오한, 두통 등에 걸려 복통을 일으킴 국수를 삶는 꿈 국수를 삶는 꿈이나 혹은 국수를 만드는 꿈은 길몽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찾아올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개인보다는 집안에 대한 좋은 꿈으로 보면 됩니다. 국수를 만드는 꿈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경사스러운 일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곡수를 맛있게 먹는 꿈 조만간 깊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꿈입니다. 또는 원하던 소원을 성취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깊은 소식을 접하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곡수를 먹는 꿈 좋은 인연이 맺어지며 원만한 교제 및 순탄한 거래가 성립되고 이권이 늘어나게 된다. 국수를 먹는데 굉장히 맛이 없어서 기분이 안 좋은 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실수나 문제가 생겨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국수를 먹다가 체하는 꿈. 건강운과 관련이 깊은 국수 꿈의 몸입니다.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수를 못 먹는 꿈. 내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했던 일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국수를 빨리 먹는 꿈 국수를 급하게 허겁지겁 먹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추진 중인 일이 뜻한 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막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국수를 선물로 받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게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국수를 실수로 쏟는 꿈 경제적으로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피해를 줄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수를 주문했는데 국물만 나오는 꿈 평소 나를 괴롭히던 존재나 라이벌이 없어지는 꿈으로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구설이나 시비에서 벗어나게 되는 꿈입니다. 기분이 좋은 길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수를 주문했는데 국수면은 없고 국물만 있는 꿈 괴롭히던 사람이나 경쟁자가 사라지게 된다. 혹은 그간에 쌓았던 오해가 풀리고 구설수에서 벗어나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국수면을 사는 꿈 근검절 약하여 종젓돈을 모으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국수에 국물을 마시는 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돈과 재물을 얻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냄비에 국수를 삶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 혹은 행운이 찾아오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단체에서 리더가 될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단합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가 될 꿈입니다. 단둘이서 국수를 먹는 꿈 이성이나 사업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길몽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즐겁고 든든해서 뭔가 잘이루어질것 같은 좋은 꿈입니다. 라면 국물을 먹는 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앙금이나 오해가 눈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누군가와의 소원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라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맛있게 보이는 꿈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위기투합하여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단 국물이 없다면 좋지 않습니다. 라면을 사는 꿈 소비를 줄이고 근검절 약하여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라면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 행운이 상승하여 집안의 재물이 굴러 들어오게 됨을 의미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맛없는 국수를 먹는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을 성급하게 처리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게 되거나 실패를 할징조입니다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되레 일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매콤한 비빔국수를 먹는 꿈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식구들 간의 우애와 애정이 돈독해지며 하고자 하는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있는 국수에 튀김이 들어있는 꿈 행운이 들어와 자신이 계획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국수를 만드는 꿈내 자신이 사회활동에 참여를 해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며 혹은 본인에게 행운의 일이 찾아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불어 터진 국수를 먹는 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평소 가족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비빔국수 먹는 꿈 집안이나 조직, 직장 등 화목한 분위기가 유지되며 일도 잘 풀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삶아진 국수를 보는 꿈 내게 있어서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되는 꿈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되는 꿈입니다. 삶은 국수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고 재불복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니 기분 좋은 꿈입니다. 삶은 국수를 찬물에 씻는 꿈 삶은 국수를 찬물에 씻는 꿈은 어떤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생라면을 먹는 꿈 식중독이나 배탈이 나서 고생하게 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원한 콩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는 국수 꿈 원래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일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려서 하는 일마다 모두 성사되고 좋은 성과를 얻어 흡족한 마음을 들고 재물도 많이 들어 와 풍요로워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양념과 소스를 뿌려 비빔국수를 비비고 먹는 꿈. 내게 있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집안이든 직장이든 걱정거리가 다 사라져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길몽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국수 먹는 꿈.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모두 잘 풀리게 되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꿈입니다. 연인과 국수를 먹는 꿈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합니다. 자장면이나 국수 라면 등을 먹은 꿈 위장병이나 이질, 설사 감기, 오한 두통 등에 걸려 복통을 호소하게 될 징조. 잔치국수를 먹는 꿈 잔치국수는 잔치집에서 삶는 국수를 말합니다. 이 꿈은 어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 도움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잔치집에서 국수를 먹는 꿈 결혼식이나 칠순 잔치 같은 잔치집에서 국수를 먹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정폭적인 도움으로 내가 청탁 또는 부탁한 일들이 원만하게 성사가 되어 난관을 극복하게 될 꿈입니다. 잘 마른 국수를 국수통에 담아오는 꿈 사업이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국수면을 먹는 꿈 평소에 마음이 있었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국수를 먹는 꿈은 그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지게 될 좋은 꿈입니다. 죽은 사람과 국수를 먹는 꿈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짜장면, 국수, 라면 등의 음식을 먹는 꿈 좋은 인연이 맺어지며 원만한 교제 및 순탄한 거래가 성립되고 이권이 늘어나게 된다. 친구랑 국수 먹는 꿈 현실에서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게 된다거나 사업적으로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됨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콩 국수를 먹는 꿈 계획대로 일이 착착 잘 진행이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콩국수를 보는 꿈 콩국수를 보는 꿈은 계획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된다는 예지몽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린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꿈입니다. 혼자 국수를 맛있게 먹는 꿈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국수를 부어버린 꿈 경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거나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된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될 징조의 꿈의 몸입니다. 국수 꿈의 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